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3일 오전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충청도,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했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장마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장마전선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올해 첫 태풍인 제사호 태풍 하구핏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태풍 하구핏의 예상이동경로와 한반도 영향을 살펴봅니다. 기상청 제사호 태풍 하고핏 예상이동경로는 태풍 하고핏 이동경로 기상청 날씨는 이 필리핀어로 채찍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 하구핏 HAGUPIT은 지난 8월 1일 오키나와 남쪽 590km 해상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하구핏은 8월 3일 오전을 기준으로 타이비 동남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 풍속 21에서 27m 퍼세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속 약 65km 의제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4일인 내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약 210km 부근까지 이동하고, 다음 날인 5일에는 상하이 북쪽 약 300km 해상을 지나 북북서 방향으로 우리나라 서해상 쪽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일에는 백령도 동북동쪽 약 160km 해상 부근 육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태풍 하구핏은 이처럼 중국 동해안을 거쳐 이번 주 중반쯤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구핏 북상으로 인한 한반도 영향은 하구핏은 96시간 이내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소형급 태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몰고 오는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추가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4일부터 5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부지방에 걸쳐져 있는 장마전선과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만나면서 시간당 300mm가 넘는 이른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태풍 예보가 발령되면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안전디딤도 랩을 설치하여 재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각 가정에서는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가정에서는 모래주머니, 물마이판 등을 이용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세요. 또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단단히 묶어두고 창문은 테이프를 이용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태풍은 되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받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과정에서도 창문이나 유리문에서는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계곡, 산간, 하천, 방파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 노후주택 등에 있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물이 많은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타이패스.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을 미리 배낭에 넣어 챙겨둡니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물을 받아두시면 좋아요. 또 주변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이 있다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출처사후 태풍 하구핏 북상중 이동경로 한반도 영향 알아보기 작성자 오산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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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어로 제측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 하구핏 HAGUPIT은 지난 8월 1일 오키나와 남쪽 590km 해상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하구핏은 8월 3일 오전을 기준으로 타이이 동남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 풍속 21에서 27m s 세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속 약 65km 의제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은 4일인 내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약 210km 부근까지 이동하고